꿈결의 스친 멜로디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!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! 극장판 샤이닝스타!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! 7월 18일 스크린엑스 대개봉!